구독자 7,400명이 됐고 시청시간도 4,000시간이 넘어서 조만간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종모양 없음 아니죠? 빈칸 아니죠?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6일 한달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달 만에 구독자 300명 늘리는 법해가지고 트로트 비니 채널을 공개를 했고요. 성장기 1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9월 7일인데요. 지금 트로트 비니 채널이 구독자 7,370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9월 5일 토요일날 700명이었거든요 구독자가 이틀 사이에 7천명이 늘었습니다 정확히 2020년 6월 29일날 첫 영상을 올렸고요 지금 현재 5월 7일 두 달이 조금 넘었죠 제가 이 트로트 비니 채널을 정보로라는 한번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12만 2천회가 나왔습니다 12만 2천에 고박이 4분 정도 하겠습니다 평균 4분 잡고 나누기 60을 하면요 시간을 봤을 때8 0 0 0 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이 트로트 비니 채널을 지금 개설한 지가 두달 조금 됐는데 구독자 7400명이 됐네요 시청시간도 4000시간이 넘어서 조만간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트로트 비니 채널은 막구독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댓글 작업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영상으로만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느는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로트 비니 채널 성장기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널의 첫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트로트 비니를 개설하기 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어떤 영상을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이 쌓할까첫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영상을 찍었고요 썸네일도 사람들이 궁금하게끔 클릭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는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노출된 영상이 클릭될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썸네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달 전에 올렸던 영상에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은 어,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어쭈비니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채널이 나옵니다 어쭈비니 꿀팁 채널이 나오죠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은 유튜브에 모든 것 해가지고 조회수 구독자 올리는 법이라고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영상을 총 9개로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들을 차근차근 꼭 보십시오. 떡상되는 방법 구체적이고 더 쉽게 알려드립니다. 176번 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법 해가지고 9가지 꿀팁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고민 유튜브 컨텐츠 기획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놨었고요 그리고 조회수 빨리 올리는 법 조회수 많아지는 법 해가지고 갑자기 떡상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신게 시청시간을 열심히 올려놨는데 유튜브 시청시간이 빠진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놨고 조회수 올리는 영상 업로드 요일과 시간 정하는 방법 채널 방향성 계산법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을까 뭐 이런 영상들을 쭉올려놨으니까요 조회수 구독자 올리는 법에 가지고 1 2 3 4 5 6 7 8 9 편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트비니 채널이 어떻게 구독자가 이렇게 빨리 늘었는지 그리고 조회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쭈비니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쭈비니 꿀팁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